안녕하세요 자전거 전문 채널 두바키 입니다. 요즘 자전거 여행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엄청 많으시죠? 그래서 자전거로 여행하기에 가장 좋은 코스인 국토종주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 소개와 코스에서의 주의사항 그리고 추천하는 여행 일정과 주행 시간 대중교통 이용 방법과 점프 요령 방법 식사와 숙소 이용 방법과 준비물을 챙기는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소개할 텐데요. 개인적으로 모든 국토종주 코스 전부 다 돌았기 때문에 조금은 현실적인 조언과 경험도 덧붙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선빵해주시고요. 출발하겠습니다. 띠링띠링 먼저 코스 소개와 추천 일정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방법입니다. 전체 국토종주코스는 아라뱃길과 서울 한강코스 남한강과 북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오천자전거길 동해안의 강원도코스와 경북코스 섬진강코스와 세제자전거길 마지막으로 제주 환상자전거길로 구분됩니다. 전국팔토를 자전거만으로도 충분히 여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도를 보다시피 대부분의 코스는 인천의 아라뱃길부터 부산의 낙 동강까지 이어지는 633km 길이의 메인 코스를 중심으로 단절 구간 없이 연결되는 곳이 많아서 장기간의 여행으로 많이들 다니죠. 국토종주 자전거 여행에 흥미를 돋우기 위해 먼저 장만하는 것은 국토종주 인증수첩입니다. 각 코스에는 빨간 공중전화 박스처럼 생긴 인증센터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비치되어 있는데요. 인증센터에 있는 인증도장으로 수첩을 하나하나 채워나갈 때마다 도전을 완수하는 뿌듯함이 여행을 멈출 수없다 얻게 하고 추억과 기록을 남기는 희열을 얻게 하죠. 인증수첩은 우리강이용도우미 홈페이지에서 구매가 가능하고 대부분의 K-Water 즉 한국수자원공사의 해당지역본부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인증수첩을 갖고 다니는게 번거롭다면 스마트폰에서 자전거 행복나눔 어플을 다운받아서 QR코드로 사이버인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건 사이버인증을 하더라도 인증수첩은 구매하셔야 됩니다. 수첩번호를 등록해야 하거든요. 그럼 첫번째 인증도전 장을 찍을 코스는 어디서 시작하는게 좋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본인의 집과 가장 가까운 코스를 선택할 것을 권장합니다. 처음부터 힘 빼기 싫다면 대중교통으로 가까운 출발지까지 이동해서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전체를 다 돌아보겠다는 욕심이 있다면 국토종주의 시착지인 인천 아라뱃길이나 부산 낙동강에서 출발을 권하는데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고속버스나 기차에 자전거를 실어서 타지역으로 이동한 후 목적지를 집으로 돌아가 하는 코스로 짜는 분도 있고 완전히 외딴 도시에서 출발과 도착을 짜 기도 하죠. 하지만 일단 국토종주 여행이라는 게 어떤 건지 먼저 경험해본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차나 고속버스에 자전거 를 싣는 것부터가 일이거든요. 기차는 직원분들께 얘기해서 앞뒤 칸이나 식당칸을 활용하는 경우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전거를 포장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보관이 안 되거나 분실의 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고속버스에는 자전거가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포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분실 없이 비교적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이 제한적인 것은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승객 상황에 따라 자전거를 싣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일찍 가서 부피 줄이기 식으로 포장하고 미리 줄을 서시는 분들도 많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여행 일정은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의 중심 뼈대를 먼저 종주해보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기에 633km로 이어진 메인 코스부터 시작했습니다. 조금 무리해서 부산까지 4일 소요 제 지인은 5일이 소요됐는데요. 저희는 지금도 그렇게 일정을 잡은 걸 가장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 주변의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너무나 상상 이상으로 넘쳐나는데요. 그걸 하나도 누리지도 못하고 미친 듯이 앞만 보고 달리기만 했기 때문이죠. 팔당대교를 지나 남양주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 내고 능내역의 옛스러움과 강천부의 고즈넉한 풍경 충주 탐금대에서 바라보는 호수의 절경 안동에서 만나는 안동화해마을 등꼭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더라도 나도 모르게 거치게 되는 낯선 도시만의 독특한 분위기와 소소하면서 멋진 풍경들을 생각보다 자주 만나지만 다음을 기약하면서 페달을 멈추지 않았던 순간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천에서 부산까지의 메인코스를 달리신다면 7박 8일을 추천드립니다. 평균 시속은 보통 진가방이 2개 이상 된다는 가정하에 20km에서 15km 정도로 생각. 하고요 하루당 주행거리는 80에서 100km가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강 코스는 70km니까 무박으로 가능하고요 146km인 금강 코스는 1박 2일 제주도 코스는 234km고 볼거리가 훨씬 더 많으니까 3박 4일을 최소 일정으로 잡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는 해가 뜨는 일출 시간부터 해가 지는 일몰시간 내에 주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가로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 밝지 않거나 가로등 자체가 없는 곳 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코스는 여의도 한강 공원과 같은 도심이 아니라 생태공원 같이 횡 한풀숲이고 허허 벌판에 자전거도로만 덩그러니 있는 형태라서 주변에는 당연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아무리 안전하게 잘 닦인 코스라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달려가서 기록갱신 을 목표로 할게 아니라면 비추 합니다. 그리고 장거리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크거나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면 코스 주변으로 대중교통이 잘 연계되어 있는 아아뱃길 한강코스 그리고 남한강과 북한강 코스부터 시작하길 추천드립니다. 해당 코스에 바로 지하철역이 연결된 경우가 허다하고 코스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멀지 않고 이동 경로도 어렵지 않은게 대부분입니다. 특히 요즘은 평일에도 자전거 휴대 가 가능한 도시철도가 많아서 이용 에 어려움이 매우 적습니다. 특히 남양주에서 춘천으로 향하는 북한강 코스는 풍경이 너무 아름다 우면서 기차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초보자에게 코스예요. 그럼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생기죠. 지하철이나 기차가 없는 구간에서의 점프 방법이죠. 어쩔 수 없이 콜택시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전거를 거부하는 기사님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말씀하셔야 되고요. 접이식이 아닌 이상 차에 넣을 수 있도록 앞바퀴와 뒷바퀴 정도는 본인이 분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더 이상의 여행은 무리다. 자전거를 다시 가져가는 것도 무리라면 자전거를 포장할 수 있는 매장을 찾아서 자전거 먼저 집으로 배송해버리는 방법 저같은 경우는 강천보부터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하게 오는 바람에 그나마 도심지역인 충주까지 점프하고 싶었더랬죠. 근데 지나가는 행인이나 택시는 없고 시내버스만 간신히 다니는 깡시골이라 다음 인증센터인 비내섬까지 억지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여전히 시골이었지만 다행인건 온천 관광단지였어요. 그리고 숙소에서 픽업 서비스를 운영중이라 원하면 점프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온천에 가서 무릎을 냉찜질하고 약도 먹고 쉬었더니괜찮아지길니다 여행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아직도 무릎이 시큰시큰합니다만 만약 당시에 호전되지 않았다면 아마 여행을 멈췄을 겁니다. 여러분도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면 반드시 여행을 멈추셔야 합니다. 저처럼 고질병을 안고 살아야 할 수도 있다는 점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주의할 점과 필수 아이템입니다. 저의 국토종주 여행시즌은 대부분 봄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뱀을 만날 횟수가 꽤 있었는데요. 길가에 허물을 벗어놓고 사라진 흔적이랑 이미 누군가의 바퀴에 밟혀서 죽어있는 사체를 보고 멘탈이 탈탈 털린적도 있고요. 이제 막 풀숲에서 기어나오는 새끼뱀 이랑 눈이 마주쳐서 급브레이크를 밟고 개성을 질렀던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자전거도로의 가장자리보다 중앙선에 가깝게 다니는 것과 유난 풀숲이 무성하고 길이 좁은 구간을 지날 때는 너무 놀라지 않도록 미리 긴장하라고 권합니다. 이미 마중 나오는 뱀이 있다면 절대 발부려하지 마세요. 뱀이 바퀴를 감아서 사고 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갈림길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남양주에서 춘천으로 향하는 북한강 코스와 부산으로 향하는 남한강 코스의 갈림길이 등장하고 수안보를 지나면 군산 쪽으로 향할 수 있는 5천 자전거길 갈림길이 나오죠.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향하는 갈림길이 아니라도 가끔 헷갈리는 구간 등장합니다. 모든 자전거 국토 종주 코스는 길이 정해져 있고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나 지도가 필요하지 않지만 가끔 헷갈리거나 의심이 된다면 바닥에 표시된 파란 선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가끔 파란색 선이 없고 종주 코스라는 표지판만 보이는 구간도 있습니다. 모래와 주차된 차들로 길바닥 표시를 덮는 동해 코스가 대표적이죠. 갑자기 파란 선과 표지판도 둘다 사라진다면 되돌아가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면 스마트폰에서 오픈라이더 업 를 다운받아서 국토종주의 경로 따라가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필수템으로는 봄과 가을에 여행을 하신다면 바람막이 재킷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급격히 쌀쌀해지는데 조금만 달리다보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퍼포먼스 라이딩을 할 것도 아닌데다 바람 이꽤 많이 차가워서 한기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엉덩이 패드가 있는 자전거 바지를 추천합니다. 국토종주에서 가장 힘든 점을 꼽으라면 대부분의 장거리 국토종주 경험자들은 엉덩이 통증을 세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아무리 적응 훈련을 하고 안장을 바꿔도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패드를 입어도 아프긴 합니다. 하지만 경험상 패드가 있는 바지를 입지 않는 것과 입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글라스와 장갑입니다. 봄의 자외선은 며느리들이 무지하게 싫어하는 자외선이죠. 반사광이나 태양광에 눈이 부신 건 둘째치고 눈이 따가운 순간이 많습니다. 헬멧 안에 모자를 써도 햇빛의 각도를 모두 막아내지 못하고 반사광은 피할 수 없습니다. 강가에서 날려드는 날파리의 공격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선글라스는 반드시 필수입니다. 그리고 장갑은 손에 땀이 많은 분들에게는 꼭 권하고 싶습니다. 손이 트고 햇볕에 그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핸들에서 손이 흘러내리는 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필수품입니다. 장시간 핸들을 잡고 있을 때 나타나는 손바닥 통증에도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자전거 분실을 예방하기 위한 자물쇠도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누가 훔쳐가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내 자전거가 사라지는 경우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면 필수템이겠죠? 종주코스 내에서 편의점에 방문하거나 화장실 간 사이에 분실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지만 식당과 관광지에 방문한 사이에 가끔 분실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입장이라 꼭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먹을곳과잠잘곳입니다 제주코스와 동해코스 그리고 인천에서 양평까지의 한강코스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허허벌판인데다 한적한 강변의 풀숲입니다. 일부 구간은 관광단지와 도심을 지나긴 합니다만 그야말로 일부입니다. 한 마디로 주행 거리 대비 주변에 식당과 숙소가 그리 많지 않다는 얘기죠. 기대해 볼만한 것은 일정 거리마다 배치된 인증 센터와 K 워터 본부입니다. K 워터 본부와 인증 센터가 함께 있는 경우가 잦고 K 워터 본부 내에 편의점이 있는 곳도 많습니다. K 워터 본부에서는 마실 수 있는 식수도 공짜로 얻을 수 있으니까 편의점에 가기 전에 꼭 확인해 보시는 건 꿀팁이에요. 그리고 인증 센터 주변이 도심과 가까운 경우도 꽤 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던 라도 약 3에서 5km 정도 벗어나면 만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혹은 인증센터에 붙어 있는 모텔 홍보 스티커를 활용한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먼 곳은 픽업 서비스를 해 주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식당과 숙박 시설과 각종 편의 시설이 있는 도심은 남한강 코스에서 비내섬이 있고요. 세제 자전거길에서 충주 탄금대와 수원보 온천 인증센터 주변이 그나마 활발합니다. 가장 경사도가 높은 이화령 고개를 오르면 이화령 휴게소가 나오는데 그곳에 에서는 식사와 음료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낙동강 코스에는 코스와 완전 인접한 시내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칠곡보와 강정고령보, 달성보 인증센터에서 약 5km 내외로 벗어나야 그나마 작은 도심이 나옵니다. 영산강 코스에서는 메타세카이어 인증센터, 승천보와 죽산보 사이 그리고 금강 코스에서는 세종보와 공주보 사이, 백제보와 익산 성당포구 사이가 가장 활발합니다. 북한강 코스는 그리 걱정할 건 없습니다. 코스가 강... 간이 도심으로 이어지고요 소소한 간이 식당과 편의점이나 매점이 있는 휴게소가 뜬금없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강촌 유원지와 같은 관광지가 지루하지 않게 나타나서 자칫하면 못 먹을 수 있는 끼니를 거르는 일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토종주 여행 시작을 위한 준비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사실 더 많은 이야기거리와 경험담과 정보가 머릿속에 가득 있지만 정말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행이 즐거워지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마주오는 여행자들과 서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겁니다. 인사 한마디로 기분 좋은 에너지를 교감하고 여행이 풍요로워지는 시너지 효과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국토종주를 준비하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최근 국토종주 경험자 중에 공유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윤택한 자전거여행이 되도록 많은 보탬이 될 테니까요. 그럼 다음 영상은 자전거여행에 필요한 용품 리스트를 준비해서 다시 올게요. 앞서 말씀드린 필수템을 제외한 효율적인 여행 아이 태민이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띠링띠링